여기는 H&M이고요. 이 꼬글이 옷이야. 원하는 색이 베이지색이 아니긴 한데 저는 좀 하얀색을 원하고 하얀색, 원하고 하얀색. 그거를 사고 싶어 갖고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젤비스타 입주 넣어서 입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XS몰인데요. 그렇게 되면 다리가 더 짧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이웨스트를 입는데 이거는 나쁘진 않지만 이쁘지도 않다. 음, 이거는 X 스몰, 뒤에는 XX 스몰이고요. 두 가지를 입어보고 핏이 괜찮은 걸로 사보도록 할게요. 참, X 스몰입니다. 뭔가 여기가 붕뜬 느낌이 어중간하게 나서. 짠.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되게 예쁜 가디건이 돼요. 그렇게다녀도 너무 귀엽고 제가 뽀글이 에 진짜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귀여운데 문제는 너무 이게 많이 빠진다는 거. 처참한 흔적들. 후디도 달렸어요 후디. 근데 이게 털이 너무 예쁘 빠져가지고 근데 귀엽긴는요 진짜 짠! 그래서 두 벌을 샀습니다. 검은색 털은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이거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아, 절대 못 입겠다. 이두 개는 다 입고 갈 거여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라에 왔습니다. 이하가 자라에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면접을 보는 날이래요. 근데 매니저가 알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Now, Leah is doing some cooking for me. <laughs> uh, I'm going to serve you first. Yep. 지금은 집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침 수업이 있는 날은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또 7시에 일어나야 돼요 12시 12시 10분 정도 됐고 10분 정도 더 걸어야 합니다 살짝 비가 오는 것 같으니까 얼른 집으로 가볼게요 비들기 사이에 사막이야 뭐 음식을 나눠주고 있지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호륵거리면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그래서 바나나를 갖고 왔습니다. 출석 중이에요. 여기는 출석이 의무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수업은 잘 들어갑니다. 오늘 배우는 게 어렵거든요. 짠 지금은 리아를 초대하고 <웃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리조또 느낌으로 토마토 파스타를 넣어가지고 이거는 제 거. 이게 버섯 그 소스인데 리아가 이게 맛이 없대요. 그래서 리아는 딸기잼으로 해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목소리> Oh, sorry. w o a n dinner with Ria and a But I never post on Instagram. y e a h Can I say that? <laughs> yeah. It is good. Mm. You even like cut the onions little. m mm. m Oh, thanks. <웃음> <웃음> 여러분 음. 음. 오늘 그 마케팅 수업에서 팀을 같이 하는 애들 있어요 그 애들 중에서 그 남자애가 저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가쁜싸 되는 그런 장난 있잖아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말했는데 중국인 막 이러고 김정은 얘기하고 한국인들은 개 먹는다는데 그거 맞아? 이렇게 너뭐 먹었는지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진짜 인종차별적인 계속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냥 장난이고 친근감의 표시인 것처럼 막 I'm kidding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웃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 계속 저한테 중국인 중국인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우리 학교 같은 수업 듣는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아 얘가 그 여자애들한테 막 인사하면서 의식하면서 저한테 더 놀리는 거예요 막 차, 차이나 차이나 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 내가 한국인이라고 말했잖아 한국인이라고 말했는데 왜 자꾸 중국인이라고 해? 너 이거 계속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면 넌 이거 멍청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얘가 그 분위기를 약간 인지했는지 아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그니까 사장님 난 쏘리 하면서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멍청하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짜증나 진짜 아 너무 짜증나 아니 내가 인정을 선택해서 내가 A시안 되고 싶었어? 그건 아니잖아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태어나고 내가 선택해서 여기 딱공부도 아닌데 내뭐 전생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난 태어나고 난 A시안이고 한국인인 거 되게 자랑스러워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치는지 모르면 그냥 짜져있지 왜 그렇게 계속 관종처럼 나대고 계속 중국인 중국인 거리는 건지 진짜 철없고 멍청한 생각밖에 안 들은 잘못 먹고 그대로 큰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화가 나네요 아무튼 그런 애랑 같은 힘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50분이고요 12시 50분이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웃음> 여러분 안녕 음. He j u s come every part of the meal <laughs> okay. Today meal is pasta with a lot of cheese and rice and cream cheese and sauce, jam, kimchi, carrots and egg and avocado and salad And a little bit spicy, I don't know Do you like it? Yeah mm. Hi oh. Hello k e u m i e sad, it's still kind of difficult So he will explain when we meet. Mm. That's good. Finally, we are like starting to talk to each other. Before yeah. okay, the class, I can talk. Bye. Bye, n you. y o a i n to get a l i e i a i o a t e a l i t o i l e b a l i e f a l l e i t of of a 회. 지금 여러분 어제까지 비왔거든요 지금 오늘 며칠인지 알아요 여러분? 9월 2 4일밖에안 됐는데 갑자기 얼음 대박 진짜 세상 넓다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집에 왔습니다 산책을 좀 했는데 기분이 그래도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산책을 하니까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요. 열흘에 한 번은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솔직히 오늘이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기분이. 그래서 듣는 무슨 노래를 듣냐 가수 시온의 노래를 듣고 있고요. 태연, 특히 아이브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제 화장은 의미가 없었지만 찐방이들이 봐줬으니까 편하게 지우고 잘수 있게끔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어 이렇게 푸디랑 패딩 그리고 자라에서 산 와이드 팬츠 그리고 하얀색 신발 그리고 오늘은 베레모를 썼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보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리고 지금은 택시를 불렀습니다 오늘의 요리입니다. 오늘의 첫끼. 지금의 시간은 5시 27분입니다. 오후 시간이고요. 이거 먹고 샐러드도 먹으려고 <웃음> 위에 봤습니다. 우유랑 같이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랑 월스파티의 두 번째 저는 밥을 이미 많이 먹어서 참여하고 애들이랑 노는데 의의를 둘것 같습니다. 룩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떻게 입었냐? <웃음> 목폴라랑 그리고 이렇게 예쁜 이걸 입고 싶어갖고 이거를 근데 이 바지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옷이 근데 이 바지를 예쁜 게 중요하지 좀 너무 힘들 것 같아 제가 여기 와서 가족도 못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시간이 달라서 친구 한국어를 할수 있는 친구 대학교에 한 명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제가 자꾸 저는 원래 되게 애정이 많고 얘기하고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더 많은 해프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저도 나중에 전학생을 끝마치게 될때 얼마나 많은 썰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굿나잇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